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면 떨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 그걸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스킨십이잖아요 어떤 스킨십을 해야 더 상대방을 설레게 할수 있고 나의 매력을 더 어필할 수 있는지 오늘은 백허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백허그가요 급수가 있다는 라거 혹시 아시나요? 물론 어디 찾아봐서 나오는 건 아니고 급에 따라서 여자가 설레는 정도가 달라요 남자들은 여자한테 백허그를 해주면 좋아한다. 이러니까 보통 그냥 여자 뒤에 가서 이렇게 허리를 끌어안죠. 이거 백허그를 했어. 나 오늘 너한테 백허그 했다. 이렇게 하면요. 하수예요. 하수들은요. 백허그를 여자 허리를 이렇게 감쌉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교차되게 이렇게 감싸죠. 이렇게 끝나는 게 하수의 백허그고요. 자 그러면 조금 급수가 높은 백허그 기술이 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상급자 코스 한번 볼게요. 상급자들은요. 백허그를 할 때도 단순하게 그냥 뭐 허그로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일단은 자 지금 제 앞에 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하고 마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 여자 얼굴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저한테 뒤통수가 보이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자에게 다가가서 여자 어깨에 손을 먼저 살포시 올리세요. 꾹 주무르지 마시고 살짝 올리는 정도만 그럼 여자가 의식을 하겠죠. 내 뒤에 지금 내 남자가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자 볼 쪽으로, 여자 그이 뒷볼 쪽으로 얼굴을 살짝 들이 이렇게 여자 좀 키가 작을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자 귀하고 여기 그 목선 사이쯤에 이렇게 내 얼굴이나 이렇게 닿겠죠. 그럼 약간 기댄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럼 여자도 아 이게 지금 로맨틱한 분위기가 날려고 하는구나라고 지금 인식이 될 정도 타이밍에 왼손을요 이렇게 목 여자 목 쪽으로 여기 목하고 여기 가슴 여기 쇄골뼈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때 왼손은요 여기 쇄골뼈가 있죠 그 쇄골뼈 정도 부위에 이렇게 얹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얹어주시는 거죠 자요 상태에서 오른손은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졸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상태가 아니고 살포시 여자 뒤떨, 뒤에서 어, 목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쇄골뼈에 손을 얹은 다음에 이 오른손은 여자가 지금 차렷 자세가 있든 손을 안쪽으로 모으 고 있든 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오른손은 여자 오른손을 같이 잡아요. 손을 같이 잡았죠? 잡아서 내리고 있다가 손을 살포시 움켜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는 정도 타이밍 주시고 손을 그도 그손 잡은 손을 그대로 올려서 같이 여기다 포개는 거예요. 여자 가슴 쪽에다 이렇게 크로스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얼굴 기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되게 마음 좋거든요 이렇게 뭔가 감싸는데 로맨틱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상급차 코스로 좀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쇄골뼈에 손 얹고 오른손은 여자 손 잡은 상태로 그대로 끌어올려서 여자 내팔 크로스를 시켜주는 정도 이렇게 하는 고있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자가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럴 때, 손을 다시 내리세요. 차분히 내리면서, 손을 놓아주면서, 다시 양쪽 손을, 어깨를 잡고요. 여자분을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어깨를 살포시, 막 세게 확 돌리지 마시고, 살포시 이렇게 돌리면 여자가 계속 따라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자 어깨를 이렇게 마주보고, 이제 나하고 정면을 마주본 거죠. 마주보고 어깨를 돌린 상태로 일단 서주세요. 자, 이렇게 마주했는데, 아, 두 사람이 지금, 너무 막 스파크가 튀는 상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키스가 들어가도 뭐 글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키스가 들어가면 여자분 머릿속에는 백허그 상황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키스로만 기억이 남는 거죠 그래서 키스를 될수 있으면 하지 말고 여자친구가 뭔가 바라는 눈빛일 때 왼손을요 여성분 여기 뒷목덜미 있죠 거기 에 하나 갖다 대세요 여기 이쪽 손 이렇게 잡고 된 상태로 이제 약간은 내가 포근함을 줬던 남자에서 약간 남성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목덜미에 살보시 힘을 줘서 당겨서 이 여자의 얼굴이 내 여자친구 얼굴이 내 이쪽에 여기 어깨 위쪽으로 올수 있게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때 어깨까지 이 정도의 얼굴이 와야지 얼굴을 여기다 갖다 대거나 이런데 갖다 대면 여자친구 숨막히겠죠 숨막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얼굴에 화장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묻으면 화장이 다 묻어요 화장 번지겠죠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지 말고 살포시 그냥 여기다가 갖다 놓는 정도로만 하세요 여자 얼굴에 문드시면 안 됩니다 자 여자, 여자친구 여자 얼굴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나도 이 얼굴을 여자친구한테 또 갖다 대세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 오른손이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상급자 중에서도 고급이 되느냐 아니면 상급으로 그냥 머무느냐 이 결정이 요 손이 주어지거든요 일반적인 상급자 그냥 뭐좀좀 음, 좀 로맨틱함을 아는 남자들은 이 손이 바로 이렇게 허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여자 허리 쪽으로 내려가서 엉덩이 위쪽에 있는 허리 라인을 감싸고 이렇게 안고 있어요 뭐 이것도 충분히 로맨틱하고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제 고급자 기술을 볼게요 고급자 기술은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 손을 허리로 감싸지 않고요. 이 손이요. 여자 머리 위로 올라가요. 이 뒤통수 쪽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여자 머리 뒤통수 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살포시 쓰다듬어 줍니다. 자, 요거 차이점 느끼시나요? 허리로 가면 로맨틱한 느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 쪽으로 가서 머리를 살포시 쓰다듬어주면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상대 남자와 연인의 느낌이었는데 머리를 쓰는 순간에 내가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약한 여자 같고 내 남자가 강하고 우월한 그런 그런 약간 좀 남성미를 느끼게 될수 있거든요 보호를 받으면서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억에 남는 건 이런 행동이에요 로맨틱함을 주고 연인간의 느낌을 줄수 있는 건 허리인데 그건 좀 흔해요 근데 내가 머리로 갈수 있다면 남자가 머리로 손을 얹을 수 있고 살포시 수 있다면 내가 너한테 귀여움을 인정하고 있고, 넌 사랑스럽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안겨있는 여자 입장에서는 로맨틱 뭐 로맨틱한 어떤 그 약간의 에로스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음 이미 안겨있는 상태니까 사랑스러움과 내가 작은 고양이 같은 느낌, 이 남자 안에서 포근하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기억 남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보다. 머리 쪽으로 손이 올라가면 집에 가서 아니면 1년이 지나도 그 남자의 그 손길 그 남자의 그 백허그 종착점이 머리까지 이 연결되는 것들이 잘 잊혀지지 않아요 오래 기억이 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백허그를 한이 손동작이 맨 위로 올라간 그 단계까지 갔다면 그 이후에 뭔가 내 남자에 대해서 좀더 기대고 그 여자가 조금 더 어, 여성스러워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고급 기술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건 백허그를 하는데 단순히 안느냐안고 그냥 뭐 이렇게 뽀뽀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여자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고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 더 높아서 상상 이상의 어떤 이런 백허그 그래서 평생의 기억에 남는 백허그를 줄수 있는 그런 디테일의 차이를 알려드렸으니까 자신이 연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아니면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 여자친구 만족시켜주고 싶다. 그런 부분을 몇번 이렇게 좀 실제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그래서 실전에서 감성과 분위기까지 어우러진 상태에서 하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되게 오늘 예쁜 장면을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